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기사가 센 거지 다른 직업들은 어그로 전략이 안 돼요 지금 아니 스포잖아요 <웃음> 아니 뭐 어떻게 어떡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사 찾아야 되나 진짜 근데 나이사 찾으려면은 나왔다 이게 나오네. <웃음> 제피르스 님의 유산. 제피르스의 주머니. 제피르스 제피르스의 도라에몽 주머니. 아 이거 100% 100% 거울상이야 이거. 이거 연구만 안 나오면 이길 것 같은데. 야 근데 상대 카자쿠스 넣었네. 연구 없네. 연구 없더 1번, 이걸로 불기둥 쓴다. 2번, 그냥 이거 내고 버틴다. 3번, 몇 마리라도 정리하고 다음 턴 본다. 야, 보세요 2번, 3번은 죽어가는 길이야. 이미 죽어가고 있지만, 이 게임을 100% 이해합시다 그냥 저거 아 서술 <웃음> 아니야 아무런 짓도 아무런 짓도 오우 오우 이 게임을 이해했어 이 게임을 이해했어 야! 예 매니아오 유튜브 김정수 방송 거의 비슷해 너의 생각을 속는 사람이 잘못 야.. 시가 기하네 진짜로 <웃음> 데스윙도 안되네 세대의 피해를 줄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세데크도 빼야되고 영혼거울이 너무 거슬리네 잠시만요 뭐 내고 해야되나 이거? 근데 이게 너무 밸류가 높으면 안좋아 여러분 이거는 좀 쓰고 해야돼 쓰고 헤스레기도 있어. 뭐나 일루시아도 있어. 저보다. <웃음> 오 좋다. 이러면 이거 두 개를 복사이클에 의미가 있는데 영코 지역 철학이 있으니까 한번. 아, 진짜 정신 게임 이야. 진짜로 신신 게임 아니, 못 줘라. 고리뒤졌진짜거진짜진짜진짜 앙심 각은 뭘내도 무조건 나오긴 하는데. 문어 두 번. 그렇지. 그렇지. 데미지 나오나? 나올 수도 있어. 그냥 하는거네 어차피 답이 없어서 그냥 이거 어차피 답이 없어서 그냥 하네 하나 더 나오면 내가 졌다 그쵸 이렇게 안하고 더 끌리면 지니까 어차피 보르방패 나오거나 여러분 지니까 얘는 이것만 해서 잘하긴 한다 확실히 <웃음> <웃음> 그러면... 3으로 어허 <웃음> 그러면 3으로는 다음턴 다음부터는... 누가 우상이야 킬이 나간다? 이 쳤는데 허당 아니면 하나 더 박아야 되는데 아, 그런 데 아아... 나한테 왜 이래요 정말...